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저에 대한 그 잡봉 용 자뽕용 얘기를 잡봉 용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아이고도 제가 한번 이번에는 그냥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니까 우스갯 삼아 얘기라도 할게요 저라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좀 합니다 이런 이 나이에도 80년도에 군대를 들어가서 계엄군으로 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대에 들어가서 딱 했는데 어 저는 화기소대 똥폼 했습니다 60mm 박격포 25.1kg 짜리를 총 3kg 짜리 하고 군장 16kg 짜리 들고 등치가 좋다고 그거 그쪽으로 거그 배속해 행정이 개판이었으니까 그래갖고 등치가 좋다는 이유로 그걸로 그걸 매고 3년은 매고 나왔거든요 고생이란 고생은 진단에서 허리 다날아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일소대장이 3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우리 화기소대를 집합을 시켰어요 우리 소대장이 자기 소대도 아닌데 우리를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2등병때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집합 제일 앞에 서 있죠. 제 고물 시계로 딱 봤더니 저기 집합 0분 내로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비상 걸린 줄 알고 진짜 빠르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대가리 박아를 시키는 겁니다. 원상 폭격 명령이 떨어지면 술 먹은 사람이 다리가 후들 맞아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원상 폭격을 시키는데 그게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제가 이등병이니까 제일 앞에 쓰죠. 뒤에 고참들 그냥 뭐 상병 그 무서운 상병 병상들이 쭉 깔려 있는데 하사들까지 다 있는데 근데 대가리 박아 할때 박아 그러면 그냥 바로 박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어떤 때인데 80년도인데 그런데 그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야마가 돌았어요.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라하지술 먹고 미친놈 미친놈이 박으라고 한다고 난 박을 수 없다 이거든. 순간적으로 그냥 확 올라오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가리 박아 떨어지는데 제가 제일 앞렬에 키도 제일 큰 사람이 앞에 제일 쫄다고 가. 진짜 그야말로 2등병이 그말 떨어지게 하면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뒤에 1등병, 상병, 뭐 병장들 다 해갖고 즉시 뒤로 가면서 이제 박을 자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일 2등병이 지금 갖 들어온 이등병이 못 박습니다. 그러고 항명을 그냥 대놓고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네들이 저를 갖다 괴롭히던 놈들인데그 뒤로 투수해갖고 그냥 박을라고 벌써 박은 놈도 있고. 근데 다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일 좋다고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뭐 불려다니고 뭐 조서 쓰고 별짓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 그거 없고 그 중위 3사 출신 그 중위만 빵간에 갔습니다. 자기 술 먹고 와서 화풀이 한다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같은 의무 병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순간적이지만 그런 짓거리에 갖고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저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준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쇄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넷 재판매, 지금 여기 제 유튜브 보는 사람에도 마이크로 요즘 조용한데 뭐 죽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스파이드 곳곳에 있습니다. 뭐 유튜브는 이렇게 오픈으로 나가는 거니까 벌써 다 전달돼서 5만 5천 원대에서 주춤거리거나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 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상으로 이게 우리나라 법사위가 지금 10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이런 정도, 이런, 이런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데 맨날 공전이야. 그래서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다가 들켜서 수갑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서 별질화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본 세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그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멀쩡한데 또라이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마이크로 헛도 저러다가 진짜 자빠지겠지. 절대로 안 자빠집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이거 꼭 달성할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인터넷 가격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겁쟁인지 아세요? 왜냐면 입구서부터 사기, 협잡했지. 그다음에 도둑질을 갖다가 고관에서 저쪽. 우리 경쟁사들한테 쿠팡이 30조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 보태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둬야 돼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댓글이 여러분들이 무브먼트니까 3.1운동처럼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댓글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천안에서 저도 어디에서 저누구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댓글을 주시면 은 저한테 그게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점점 댓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나이 드신 분, 저, 저보다 저좀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까지 까셨어요 이름도 전부 다 이렇게 공개를 하신 분이 3일 전에 어떤 댓글을 다 하셨냐면 마이크로 사장님, 애터미 사업에 선량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기대 해 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름 밝히고 얼굴까지 다공개를 하셨는데 저는 공개 안 합니다. 이 댓글을 달려면 그런 게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그 다음에 또한그 닉네임을 쓰신 분이 6일 전에 어떻게 이분은 얼굴을 안 깠어요. 그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본사에서 인터넷 재판매 근절하라는 의지는 진심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그래도 신고하는 분들은 있는데 별 소용이 없다고들 하시네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두 번째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사이다입니다. 그건 제가 경려전화를 100통 이상 받았습니다. 어우, 이제 마이크로사장님 또 다시 시작하셨네요. 뭐 등등 별의별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아, 처음에 밝히신 분은 그, 그런 사이다 라는 그, 그 맥락이니까 그, 여러분도 속 시원하시면 제가 그나마 해도 분노에너지 분출에 자, 그래서 좀 시원하시면 은 그걸로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시면 되고 본사의 인터넷 재판매 근절하고 라몇 번씩이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대답 전 시간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우리가 최우수 회사 아닙니까?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 그래서 300명이라는 그 우리 회장님 혼자서 시작해갖고 그, 임승택, 임페리얼, 요번에 대신 분하고, 유영성 대표 사업자 뭐, 이렇게 해서 몇몇. 그렇게 하고 그냥 A4 용지 붙이고, 그냥 그야말로 개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창업 멤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300명이라고 하는 그, 300명 가까이 된다거나 오버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애텀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생태계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그래서 아주 좋은 페이 받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회장님하고 똑같은 의자를 쓰고 그리고 자기 직감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 책임 하에 회장님이 누차 말씀하셨듯이 어느 사람이라도 대학 졸업하고 여기 들어오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나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도와서 여태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외향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했는데 그때 1 2년서부터 여태까지 오게티 하나가 뭐냐면 이 직급도전 인터넷 재판매입니다. 직급도전이 그 물증으로 나오는 게 인터넷 재판매예요. 이건 빼박입니다. 이건 그냥 5만 5천 원 내려갔어? 뭐뭐 뭐 내려갔어?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댔어? 숙주들이 어디 있냐면 우리 내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직급이 높은 사람들, 그들이 전부 이거를 갖다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거를 엄폐, 은폐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직원들, 그 중에 또 우리 이, 이런 걸 갖다가 그 맡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직감 자기가 쓰고 들어왔다고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를까요, 이거를? 알, 아, 알고도 가만히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더 나쁜 거지만은 모를 수가 없죠. 그들은 에, 대학 나오고 여기를 회원가입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그러니까 들어와서 순수하게 업무만 봐요 그리고 또 자기 직책 자기가 써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이거는 근절시켜야 됩니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같이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왜 없,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회장님이 워낙에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뭐 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나 내 외부적으로도 다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회장님이 다리가 몇 개라고 다 이렇게 할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그렇게 좋은 자리에 좋게 아주 융숭한 대우를 받으면서 있는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왜 저같이 또라이같이 이렇게 못 나오냐는 얘기죠. 하자고 들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적을 알고 적을 모르는때 저쪽에 도대체 몇백 명이 있는지, 몇천 명이 있는지, 그거 할 때가 공격을 하기가 제일 힘들죠. 괜히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그냥 백번 당하니까. 근데, 저기 내부에 다 있어요. 그것도 상위직에 있고, 딱 올라가는 거, 어?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집단적으로 매집이 일어나네? 그것도 해모임, 앱솔루트, 인터넷에서 최고가로 팔리고, 없어서 못 파는, 그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갖다가못 잡는다고요? 맨날 컴퓨터에 앉아 있잖아. 컴퓨터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맨날 그 융승한 대우나 받는 거에 익숙해 있지 말고, 회장님,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근절 아니라, 이거는 박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왜 없어야 돼? 단, 그분들은 곱게 잘하신 분들이야. 네트워크 바닥을 몰라요. 네트워크를 못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못하게 돼 있고. 네트워크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위에서도 별 얘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직무 6입니다. 엄연한 직무, 직무 6이에요. 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고도 그것도 몇년 동안 이 부분은 지금 뭐두 번째 분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답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지금 몇달 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인터넷 가격은 지금 5만 5천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본사에서 헛기침만한번 세게만 하더라도 바로 올라갑니다. 인터넷 가격이. 연동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아주 뭐 걸고 그냥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거 가지고 5만 5천원에서 5만 3, 4천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두고보세요. 왜냐면 그들이 아이고 이거 또 시작했네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러냐면 트래킹을 해서 잡는다고 그랬더니 그때 7만 1 0 0 0 원까지 올라갔어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제는 거 한다. 조치가 몇번 그러다가 그뭐한다 보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군역 다 만들고 나름대로 지들끼리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네트워크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 어 이런 거 이런 거난제부도더 했는데 쟤만 박살났네. 아 그러니까 요런 애들만 박살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고로 피해나가는 방법을 지금 다 마련했는데 그건 컴퓨터성으로 잡자고 들면 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왜? 빤하니까 우리 애터미 생태계 우리 회원들 우리같이 우리 진성사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 선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몰라 조그만 성이지만은 어우 저기 수백만 명인지 수천만 명이 아번 뭐, 수십만 명 있는지 모르겠어 저이 정보도 없고 그래 그러면 못 잡아요 어, 그리고 공격을 못합니다 이건 빵한 거야 그것도 컴퓨터로 들여다 보면은 오 이쪽 좀이상하네 이상한 애가 아니고 아주 그냥 계속 그렇게 왔구만 전 시간에도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허균의 홍길동 전선어 애비가 있는데도 애비라고 얘기 못하는 홍길동 이 처럼 어찌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월요일날 이거 구입해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 무조건 수요일날 하고 무슨 특정한 날에다가 몰아서 해야 된대 그리고 한 줄로 쭉 깔아야 된대 무조건 한 줄로 깔아야지 만약에 한 줄로 안 깔면은 어떻게 되냐 막 왕따 시키고 막울때 세워서 난리를 세요 왜한 줄로 쭉 깔아 놔야지 그한줄 때문에 나는 한 줄만 하면 더돼 희망 공문의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한줄을 못하는 사람 두줄을 못해요. 누구한테 거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것도 몇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한 줄은 그냥 몇 천만 비비몇 십만 p 비막 올라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두 개를 깔아요. 그거,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맨날 한 줄만 깔다고 그래, 한 줄만 쭉 깔라고 그래, 못 도망가게 하는 수작들이거든요. 그게." 왜 내가 내 네트워크를 펼치는데 내가 왜내 오른쪽에 내 친구들 아니면 친지들 먼저 나오는 데로니까? 그렇게 하고 이쪽에 가족 서프트에서 그렇게 전개하고 그 최시어 크라운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그 사람 제대로 보거든요 아, 핸썸하시고 얘기하는 것도 딱 보니까 아 저분은 제대로 설명하고 다니시는 분이구나 왜 그런 분들이 없냐고요 자 그거를 내부적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저 여기 회원입니다. 저 12년, 12년을 넘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1, 2년 되신 분들도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왜 저런 신데왜 저런데? 그리고, 아,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구나, 뭐 등등등. 그분들이 판매사를 가면 안 돼요. 그 물량이 바로 인터넷 재판매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밴더들이 와서 물건 대다대다, 대다. 뭐, 물건 하다가 하다가 안 돼. 그러면은, 직급 도전 시켜갖고 밑에서 한 사람한테, 재고 얼마 있어? 해모몇개 있어? 아유, 내가 팔아줄게. 그러면 그, 어? 20박스를 팔아준대. 그다음서부터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팀장님, 그 국장님한테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탁 그냥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그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해요 그래갖고 완전 로버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게 12년 역사입니다 그래도 지금 임페리얼 내신 그분들 때는 이렇게 인터넷 재판매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게 무한우정 무한단계니까 2015년 16년도서부터 인터넷 재판매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밴더들이 와서 이제 이게 조그만 바늘도독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제는 거침없는 도둑,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물건 나오자마자 그냥 그냥 채가고 서로 경쟁적으로 채가고 그러니 그 물건을 인터넷 재판매에다가 파는 그 센터장이나 그런 사람들 그때 주로 다 센터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센터장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닌 분들도 저한테 왜 우리는 난 센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미로통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저한테 한통안해또 전화 오지도 않고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냥 인터넷 재판매에서 직급 빨리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가짜 배치도이고 가짜 행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해자인 걸 그들도 알거든 그리고 2 플러스 1, 3 플러스 1의 상시로 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센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센터들이 울고 있거든요. 그 센터장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 야, 마이크로사장님 진짜 사이다입니다. 제발 좀 제발 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전하는 그그 그 인간들은 저한테 전화한 통화도 못합니다. 댓글도 하나 못 달아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회사에 민원도 못 넣어요. 놓다 그러면 너구나. 그리고 바로 잡히니까. 이 구조를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박살 위원장을 제가 잘 자체에서 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시는 거 이게 무브먼트로 가야 돼요. 누차 얘기하시지만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저기서 야, 야또 이런 이런 수법이 있네. 또 이런 게 있네. 야, 또 이런 거 있다. 박한길 회장님이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 그리고 그 온갖 대외적인 일들, 그런 일들 을다 해가면서, 그, 요번, 저, 임승택 임페리얼, 그, 거기에서 다 울먹거리시면서, 쓰리 리치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신 분이 타임 리치.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바쁘시거든. 우리는 타임 리치 돼요. 우리 쓰리 리치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급 도전해서 가는 사람들은 임페리얼 가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밑에서 임페리얼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축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페리얼까지 가갖고 돈을 이미 상한선 빠져나갔는데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회장님은 회장님이으니까더 그러시겠지.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투영한 데다가 부진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좀 쉬셔도 되는데 아자중은 리더스에만 들어갔다 천만원 수익만 됐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할 일이 없습니다 스리리치 천만원이면 됐죠 천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월에 천만원이면 무지 큰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천만원 쓰지도 못해요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천만원이 되면 왜 3리치가 가능한지 아세요? 5원칙, 5개념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스폰서 500만원, 천만원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까? 내가 천만원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원 모두가 지금 막 들어와서 두 달밖에 안 되신 그분들도 5원칙과 5개념대로 하니까 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버스기사 팀장 됐죠. 여기 1년여만에그된 분이 500 몇십만 원 받았더니 저 이러고 놀아도 돼요. 그냥 맨날 버스 운전만 해. 아자 좀그 저기 주 미팅 할거 보면 맨날 운전하면서 이거 들어와요. 리시버 꽂고 들어와. 그리고 저희랑 이렇게 전화 통화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가끔 만나면은 오, 진짜 불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뭐할 일이 없어서 그랬더니 500만 원만 받아도 그렇게 됩니다. 왜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원칙과 개념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괜히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뭘 어떻게 하세요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라 가세요뭐 이런 얘기 일체 없어요 아 300만원 정도 받는 그 오토팜 에서 달성하시고 지금 좌우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31살 짜리도 31살 짜리도 자기 포토그래퍼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진짜 이렇게 놀아도 되는지 우리는 졸업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벌써 300, 500 받는 사람도 그러는데, 1000만 원 대보십시오.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복제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만, 에? 이거 창업해서 이만 이 명이 넘는 사람을 200만 원을 넘게 받는 그런 성공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업자들 구제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실업자도 구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사실. 저 노가다도 못해요. 손을 딱 보고, 얼굴 안경끼고 딱 이렇게 보면은 소금 뿌립니다저 55세 때부터 그랬어요. 당신이 노가다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할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출의 여군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애터미가 우리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그거를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 이래저래서 얘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라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서 지금 이번 기회에 발본생원안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트래킹 해도, 어, 그냥 뭐, 위아무야 또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기계적으로 잡아도 우리는 못 건드려. 야금야금 이렇게 또, 또, 또,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분명히 기계적으로라도 컴퓨터적으로도 잡아야 돼요. 저는 그거를 못한다?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코 애터미를 사랑하고 애터미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렇게 가짜들, 그리고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호령은 다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안 돼야 안 되기는. 자영사업입니다 그 틀린 거를 갖다가, 이르, 틀린 거를 가르쳐 주면서 온갖 깡패 시스템을 다 하는 게 그들이거든요. 도덕성 없어요. 양심을 잃은 지가 벌써 10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잊은 지 오래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거를 빠져나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채집해서 밴드한테 넘기는 거,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 눈만 뜨면은 컴퓨터 들어가 갖고 숫자 맞추고 앉아 있고. 외모한 사람들 붙잡아 놓고 그러시면 아침 조회 때서부터 재수없게 그냥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바꾸는 거는 그들을 아주 그 물리적으로 먼저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설 자리를 얻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있으면 안 돼요 바퀴벌레 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댓글 이거고 중국에서 들어온 댓글은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시간, 전 전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고 잠시 잠시 제가 또쎄세마 얘기 또지금쎄세마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예저저 어, 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임승택 임병구 그쪽 라인인데 하등에 저는 손해 본게 없어요 도저한 소리도 안 했고. 제가 뭐그 도전하라고 한다고 제가 도전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고 저는 빠진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직급 도전파 개들한테 어떤 뭐이렇게큰 직접적인 그 손해를 받거나 그들이 무슨 저한테 와갖고 뭐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한적도한 번도 없어요. 저는 피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한 명의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전체가 망가지는 이거 그런 정도의 피해는 좀봤죠 그쵸? 저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럼 뭐 인터넷 들어가면 5만원이면 사는 거갖다 우연히 당신한테 사?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한두 번 제가 직접 당해봤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당한 건 없는데 직급 도전 산하에 있는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일 이래저래 그러고 또 욕먹고 왕따 되고 근데 그분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여기 스파이 되시는 분들 지금 열심히 전달하세요. 못할걸요? 전달해서 액션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지들이 주범들이란 게 빤히 나올 테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직무 6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안 잡히면 안 된다. 트래킹이 안 먹히네. 먹혀도 이 짓을 안 해? 그럼 아직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걸로 다시는 못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도와줄 거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 저한테 댓글만 주십시오. 저는 발표하고 발본 3건 될 때까지 제 강의 유지해 가면서 간혹간혹 하면서 저 계속 이걸로 잡힐 때까지 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